왔다 왔어 카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이카빙의 첫번째 순서 여덟잎 꽃잎을 만드는 시리즈 첫번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